제가 이세 분을 세분 중에 한 분이라도 제가 뭐 뭐지 지면은 제가 이 뭐지 다 페나트 그려드릴게요. 네, 저라도 한 번이라도 이기신 분을 <목소리> 오케이. 괜찮죠? 이제는 이제 십진 경량님, 네, 경량님하고 네, 이렇게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십진님 왠지 셀프 같은데? 가시죠. 음. 오너라아 아깝다 미끼를 물어본 것이오 내가 룬술한테 맨날 당해가지고 알아 내가 룬술한테 옛날에 많이 당해가지고 어떤 기운지 알아 어? 오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아이 크니 그러니까. 어 다행이다 스탯이 끊겼어 왠지 스팀량을 붙을 때는 어 뭐야 이거 캐슬 됐어? 크기지 아, 흠기 아세다 왠지 예사롭지가 않은데 와, 씨기 저기, 저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저기, 어, 기저저저저 입행돼 제 h t 제발 o a y 아에든님네에든님 s e 하시죠 찬 시발! 우아! 찬성개 같은. 찬성개 같은. 찬상. 찬상. 찬상. 찬천 찬! 천찬성천여자 아, 이거 이거 이거 캔슬. 그래. 괜찮아. 괜찮아. 음, 캔슬. 뭐 그럴 수 있지. 어, 그럴 수 있지. 오너라. 꼬이 꼬이 가가세 꼬이. 유진의 기크라아 용의 눈으로 봐라. 이렇게 나테다 아, 잠깐 아. 시쉿. 시 아, 죽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. 아, 이거 왜안 움직여? 아니 아니야. 아, 잠깐만. 잠아형아형형 아 큰일 났다 아 윤회속이 빠졌어 침착해 침착해 오이 씨발 와 존나 빠른 아, 아 일대일이다 씨발 어떡하지? 아, 아또미까 아, 아 세다 세다. 근데 일단은 대충 흐름은 알았어. 일단 흐름을 알았거든 어어 어~~ 아홀리 h i c 혹 c h h t h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, 저, 아 이렇게 안나도 되는데 미안해 미안해 <웃음> 아, 장, 장, 장, 장, 장, 장.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, 잠깐잠깐잠깐만잠깐 잠깐만..나도 숨쉬숨좀 쉬자.. 이아 빡세다 아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없네 어 뭐야! 뭐야 이거 뭐야 이씨발와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이건 좀 알지 이건 좀 알지 아 이건 좀 알지 아, 아 이거 캐슬이 이것좀 알지 이것좀 알지 이거 에에소리가 아니 주인공이 하지마 이것좀 알지 이것좀아 이거 X됐다 이거 해야 돼 침착해야 돼아 물려온다 물려온다 물려다 물려온다 아이시진긴거 지금 손 풀렸어 큰이다 큰이다 오 씨발 와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. 감사합니다 아다이다 아.. 씨발 30초 나왔어 30초 1 2 3오 뭐야 오 씨발 아. 아, 무슨 부여? 아, 무슨 부다? 타인 바? 아, 무슨 부야? 무슨 부? 아, 무슨 부야? 무슨 부? 아, 무슨 부입니다. 나무 득판 하자고요. 아, 그래요? 나좀 진지 빨고 가겠습니다. 어, 뭐, 어우, 씨발, 파란색이구나. 아, 나, 색깔을 잘못 봤어. 아, 이거 왜 이러지? 아, 독이구나. 아, 내 루트가 보이네.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손 풀렸어 저분 아 씨발 경련이 손 풀렸어 졌다 맞이죠 야베 절대 야베 절대 야베. 야베 야베 야베 야베 야베 어 씨발 어, 아씨, 읽혔어? 아, 수에 읽혔어? 아, 왜 올라가냐? 왜 올라가세요?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아, 큰일이다. 나키 꼬였어. 아 일단 던지겠습니다 아아 나킥 꼬였어 <웃음> 어떡하지? 나킥 꼬였어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 정말 아프다. 아 이거 너무 스턴이 너무 커. 아 크리인데? 아이 크리다. 와 이거. 근데 애수들이 미남들 되면 헤리카타.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각을 못 잡겠어. 내가 긴장해서 그럴 수 있다. 가운데야 어, 손가락 아하기뭐공이아막이다막아 막발. 지금 나손 떨고 있어 지금 <목소리> 어, 타이다. 가운데니다 아, 씨발. 아, 파인데, 막 파인데, 막 파인데. 막 파인데. 등 보이지 마. 등 보이지 마. やったスイあいこ<音楽><音楽> ¡No! Oh. 아! 맞했다아 이거 쳤다 쳤다 쳤다 쳤다 이거 못 이겨 어, 이거 뭐야? 왜 떨어졌어? 아! 아, 졌어! <웃음>